네, 어서 오시고요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제가 다름이 아니라 연말에 발표할 게 있다. 예, 제 나름대로 중대 발표예요. 제 나름대로. 제 나름대로 중대 발표인데 되게 뭐랄까 마음도 두근거리고 방송하고 나서 이제 한 5,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처음 있는 예, 처음 있는 일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<웃음> 내가 이렇게 한적 없는데 맞지? 내가 어떤 공지를 되게 막 이렇게 각잡고 한적이 없는데 그치 맞지? 근데 원래 하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뜸을 너무 많이 들인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어 진짜요?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나에게는 그래 로블록스를 올리려는 거예요아 <웃음> <웃음> 그거 세네 플랫폼을 대륙을 가겠다는 거냐? 둘째 아이 계획 발표냐 드디어 우리 가정에 둘째가 온다! 아뭐 이런게 이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근데 뉴스 말하기 이전에 좀 요즘에 저희 채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1월 내에 뭐 중대 발표가 한 두건 정도 더 있을 수 있어요 <웃음> 되게 지금 아마 좀 격변하는 1월달이 될 겁니다 그만큼 제가 올해는 유튜브 채널에 진심이다 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3,4년 전부터 벌써 이제 우리 멤버들한테 사실은 너네 채널 준비를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함께 계속해서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방송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, 이런 이야기를 되게 여러 번 해왔거든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되는대로 혼자 부딪혀왔는데 사실은 올해부터는 제대로 한번 갈아보자 어 유튜브 채널 제대로 한번 갈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에 유튜브 영상 다섯 개 올리냐고요? <웃음> 그럼 진짜 죽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지 뭘 했다고 벌써 40이야 싶은 근데 아직 40은 아니야 내일모레는 맞아 그건 맞는데 괜찮아 40개월이라 묶겨준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 중대발표는 저를 그동안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샌드박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. 저와 같이 함께 할 새로운 MC에는 인첸트입니다.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인첸트라는 곳을 잘 모르실 텐데 사실 우리 방송이 외딴 섬이라 그렇지 인첸트가 투수들한테는 훨씬 유명해요 <웃음> 어이 인첸트 신입. <웃음> 아 맞아요 잔학대하는 그 MCN이 맞습니다 예. 아! 스배님들 처음 뵙겠습니다! <웃음> 나이 서른 아홉 여덟에 신입이 되었다. 사실은 샌드박스라는 장소가 저한테는 되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. 제가 거의 창립 멤버기 때문에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회상하면서 약간 낭만적인 분위기로 뭔가 참뭐 일을 열심히 해왔다. 우리 그동안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어 지난 날을 되게 새기면서 뭔가 낭만 있게 이렇게...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좋은 분위기로 좀 보내고 어그 다음에 이제 인첸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인첸트로 옮긴 이유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<웃음> 이어갈라 <이어가려고> 그랬는데 <웃음>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대뜸 정글 잘하냐고 막 난리야 그냥 으아 이게 뭐야 으아 개판이다 으아 와 터키라고 하지 말고. 반갑니바이 아이랜드이 궁금하신가요? 아 그거. 숙도 모르고 먹어야 반응이 맛있는 겁니다, 트라이. 아그거 내가 공부 해올게요 따로. 제가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 편이어서. 핸드박스 거의 창립 멤버였다가 이제 5년 6년만에 나오게 돼서 배를 버려라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아니야 <웃음> 그런 거 아니야. 티비님. <웃음> 네클리님이랑연구전 해주세요 네클리님 고대세요? 그래요? 네클리님 고대예요? 만나기로 한번 지금 이 사람은 MBTI TJ인데 지금 자기가 말할 대본대로 진행 안 돼서 멘탈 나가고 있어요 아, 멘탈 안 나가요 아니 뭐 이미 그냥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방송은 이미 나가리가 된것 같고 근데 키빈님풀가이즈 합방 참여하시지 않으셨나요? 네, 지난번에 대회에 한번 이제 참여해가지고 근데 네, 드랑 나나양님이랑 어 여기서 한명이 생각이 안나면 안되는데 근데 안 나면 안 진짜 네클릿이 뭐라고 하면서 꾸신거에요? 치킨쿤! 건가요? 치킨쿤! 어 치킨쿤 치킨쿤! 어 보혜님! 어 보혜님이랑 작년 한 8, 9월부터 나는 이제 미래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. 작년 8, 9월부터요. 이야기를 꺼내기가 되게 상당히 미안해서 사실은 그 동안 왜냐면은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 나오더라고요. 연말 되니까 연락하기가 너무 막 무서운 거야 나도 사실은. 어... 그런데 방송 설명에 팀 샌드박스 아직 적혀 있어요. 디그 디그. <목소리> 하하하 <목소리> 야야야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아니 아니 아니 막 그렇게 아니 좀 표현을 좀 그렇게 세게 하지 마왜 그러는 거야. 개빈님 인첸트 들어온 게 후회 중이시다면. 아 후회 안 합니다. <목소리> 아유, 후회 안 해요. 후회하는 게 아니 왜 이렇게 몰아가 나를 어이게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갈라 그래 늙은 이를. 네클스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주세요. 잠 <웃음> 야, 아니, 야, 이건 반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건좀 반칙이지. 발로란트는 해요. 발로란트는 롤은 못 하는데 그래도 발로란트는 좀 하는 편. 발낙대 같은 거내 보내주면 바로 가지. 음, 그런 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어? 나 초월 못 나가? 아, 그래? 초리면못 나가?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노른자분들 이분 흑역사 제발. 아! 무너진다 나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었는데 어나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었는데 무너진다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아 여러분 샌드박스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어떤 고잉 메리호와 이별하는 느낌이랄까 메리! <웃음> 응 써니호 막 이러지 말고 <웃음> 여러분들 진짜 감성없다 <웃음> 최근에 뭐 이래저래 뉴스도 많고 그러니까 연락하기 너무 힘든 거야 나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될 때는 주변 애들 그렇게 연락도 안해 맞잖아 막 내가 어렵고 이럴 때막 괜히 위로한답시고 막 연락 온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아? 괜히 막어 괜찮아 막 이러면서 연락 온다고. 아 재미없어서. 연락이 뭔데요? 아 니들 어렵네. <웃음> 자꾸 공감하게만. <막. 웃음> 아니 왜? 아 공감 좀 하고 좀 재밌게 얘기하면 좋잖아. 하고 싶지 않다고 막 그렇게 선을 긋니? 양복 입고 사과하셔야 돼아 몰라 사과는 넥클리시 한 다음에 <웃음> 몰라 그냥 <웃음> 혹시 원샷 적응했대 그래서 인챈트업케 들어간 거임 그것만 한 시간째 기다리는 중 <웃음> 아, 나는 샌드박스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왜 샌드박스를 향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길까봐 어 그럴까봐 나는 그 샌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사실 인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불만이 생겨가지고 나왔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어 그런 거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샌드박스에서 내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나만의 어떤 그런 좀 열등감이랄까? <웃음> 나는 특별한데는 뭐예요? <웃음> 미치겠네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은좀 이번 연도는 약간 저 스스로한테 좀 변화를 세게 줘보고 싶었어요 작년 8월에 이제 인챈트의 직원분한테서 연락이 왔어 근데 그 직원분은 되게 예전부터 저랑 알고 있었던 분이세요 예, 예. 연락을 해봤지 어, 연락을 이제 해봤더니 딱 저도 옛날부터 케빈님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한 3달 4달 동안 어. 근데 이제 그인텐트에서는또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유튜브 쪽도 조금 같이 해보고 싶다 제가 또 유튜브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 적응해야 돼요 사실은 저 되게 외딴섬이고 사실 마크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콘텐츠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린 친구들 보는 거 아직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의 입맛에 아직 뭐 맞지 않을 수 있거든 시시 웃고 사람 좋은 사람이 켄던나가서 던 하는 거 보면 어떤 상욕과 경멸 섞인 표정이 나올지 지은이은 기대됨 키키앱 아니 뭐 게임을 얼마나 못하시길래 아 잠깐만 아 이게 만나기도 전에 아 만나기도 전에 켄던에 내가 만약 나가면 나는 게임을 못해요? 그러니까 날못 건드리게? 아무리 내가 답답해도 막못 건드리게 하는 거야? 아 진짜 그건 좀아아아아아텐츠 훈수... 존나 부럽다 아, 그래 아래 살 진짜로 실제로 살짝 공황이 있거든 어 공황이 올때 오거든요 어제 공항 오는 거 아니에요 무섭다. 맞긴 하네. 빨간... <웃음> <잠깐만>. 아, 잠깐 어, 어, 좀. 해야지. 해. 그대. 해야지. 기다렸다가 기다 아! 해야지. 기다려야지. 해야지 해야지 어.